그 흔들고 있나 됐어. 남은 대상.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이신물령이라는자신물령이라는이 책이 조만간에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신물령 특강을 지금부터 오늘 하고, 본격적인 셋째 주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가 많이, 오늘은 개강특하게 해갖고, 이 전반적인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하는 거는, 음, 제가 실제적으로는 이것까지는 안 풀고 강좌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말하자 <웃음> 신과 무와 영과 기와 이런 거 이상한 거 내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뭐 완성은, 음, 단계별로진행해고 올게 들어와서 마지막 이 푸는 항문이 될것 같아요. 경은 작년에 천재봉양기까지, 재작년에 말에 천재봉양기까지 다 풀렸고, 이것이 마지막 항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신무령이 이제 푸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제가 이때까지 풀어온 수리사주부터 지금까지 이 강좌를 계속해 응, 개설해온 거 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명복으로는 인연이 다아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앞에 와가지고, 막, 저 가갖고, 상담인에 해주고, 막뭐 이렇게 할 사람들은 여기서 탁 팔리고, 여기서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신 분. 그래서 이 천북이 나아갈 기회는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명상원입니다. 브레인 미션 명상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명상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부터 이 학문이 어디까지 풀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목할 것이며, 어, 이까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신무령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글자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신은 이것이 신이다. 그렇지? 이 신은 무슨 신자까요 귀신이다. 귀신. 그런데 우리가 신 이야기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신은 그거고 귀신은 따로도 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신이고 신도 신이고 이? 기도 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가 귀신이에요. 이? 귀신도 신이고, 신도 신이고, 뭐 하느님도 신이고 뭐 전부 다 신이에요. 자, 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돼있지그제 자, 이것을 뜻을 우리는 하나씩 점금을 해보고 그러면 영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 한자풀이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자 같은 거는 외워서 적으려 하면 정말로 어려운 글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자 한번 적어보셨어요? 아, 영영자 이걸 적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비우자가 되겠죠. 비우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구자가 세 개예요. 비우 자에 입구 자가 세계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여기에 무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 자가 들어있고 그런데 신무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기라는 글자가요. 기 한번 보자. 기는 여기서는 없으니까. 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설명을 해요 설명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이 앞에 있는 거 신자는 귀신 신자다. 근데 이게 왜 귀신 신자일까? 귀신 신자일까? 이게. 왜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 갑신자가까 몸신,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몸을 본다? 몸이 없는 게 몸을 어떻게 볼까요? 안 보이지? 몸이 없다 말이에요. 몸이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알 수가? 심만이 아는 존재예요. 심만이. 아몸 몸도 가리가 없는데 이 몸을 볼수 있다는 것은 신만이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귀신신자예요. 이쪽에면 자, 문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요것을 요렇게 엮어 주는 것이 이것이 무당문자예요요것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부터 무당은 문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여사라는 겁니다. 무당은여자 여사. 그러면 남자가 무당이 되려고 하면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몸주가? 여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무당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무당인 사람들을 우리는 뭐랄까요? 박수라 하잖아요. 박수. 그런데 이 박수는 어떻게 쓸까요? 무당문자는 이거 쓰면 돼. 이건 문유라는 거다. 이러면 뭐 여자만 붙으면 무당이에요. 문녀다 그런데 박수가 있대 박수. 박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겠지? 그런데 박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무당을 볼수 있는 사람이 박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박수 격자라는 거예요. 격자.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하게 되게 되면, 여기 격자 해갖고, 여것이 박수예요. 박수. 그러면 무당이 하는 것을 행사를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이고 귀신이고 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누가기를 무당이 들어서 소통을 시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무당이 하는 것을 볼수 있? 어요 무당이 이렇게 몸주가 들이 갖고 시로 이렇게 둥갑을 했어가지고 이렇게 공수도 주고 뭐 행사도 하잖아요. 이것을 일반 사람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인데 전달하는 것이 북치주고 장구치고 공수 잘하라고 하고 연불도 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박수라는 거예요 박수 그게 한자죠 우리 이 한자가 우리 중국 한자일 것 같아요 참말 중국 한자가 아니에요 한자는 우리 조상이 남긴 글이에요 근데 한자를 갖다가 중국, 한자를 해갖고, 뭐 중국 한자, 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저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이 가이드 문자가 우리나라 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처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몸뚱, 몸뚱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이다. 그렇게 몸뚱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다. 그런데 무당은 어떻게, 이 신과,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당이다. 그런데 박수는 어떻게 무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행사를 하고 무당이 목줄을 실게 갖고 행사를 하고 이것이 바로 격주 박수라는 거다. 박수 그러면 이 무당이 신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제 신을 믿기 위해서 무당이 행사를 하는데 누구인데 이것을 받아야 되거든. 신은. 신이라고 하는데 몸뚱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 인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맞는가 한 번, 한자에 맞는가 봐야 되잖아 그지 아닌 것으로 마 있다고 하니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에 비다 이 말이에요 비. 영이라는 것은 위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가 입이 세 개나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람하고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비같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누구인데 쏟아지느냐? 이게 뭐예요? 문열을를 통해서 이것을 영이 그 힘과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 거야. 비같이 쏟아내가지고 문학이 받는 거야. 그런데 문학이 쉬운 차는 건 어떻게 해? 이건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되지? 못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당인데 하늘에서 어떻게 무당인데 이 공수를 내려주는 거야 이것을 잘 받는 것이 무당이고 이것을 못 받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라는 거다 이 영의 힘이에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당이 잘 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통.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당은 영통이에요 영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통이에요 영통인데 이 신을 자꾸 믿다 보니까 어떻게 신통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영통이다 이게. 이 제목을 알아야 우리 올바른 공부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기는 계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제 그러면 우리 이거 전자다이 똑같은 파전이이 이상한 게 똑같이 있으면 뭐 이거 하나, 이거 뿔한개 있는 우리 옛날에 뿔한개 있는 이 동물 있잖아요 무슨 동물 이거 형상이 좀 나지, 그지? 귀신은 어떻게 도깨비라는 거다, 도깨비. 도깨비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도깨비 밑, 도깨비 보고, 다 꾸라, 이게 딱 꾸라앉는 거 꾸라앉는 다 꾸라앉아서 도깨비인데, 이렇 사사 비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거야. 무슨 뜻인 알겠죠? 그러면, 내용이, 심, 무, 령, 기, 이게 지금 다 다르다는 거야.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 이것을 한공에묻혀놓고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신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종교가 개입을 대기, 종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것을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것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뭘까?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거는 길, 뭐 길도라 해가지고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면 안된는 말이에요. 그치? 이 도에는 사전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깨달을 도예요. 계단. 자,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인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면, 무슨 도사라고 생각하겠 있지, 그죠 천만이라는 거예요. 도사는 없다. 그런 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도사는 없다. 자,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도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영토했다고 생각하지만 영토게 누구인데 준대? 무당인데 주기 때문에 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공수가 없다는 거다. 죄를 해갖고 몸에 몸주가 딱 실려갔을 때 이때 영이 관련된 인연의 영들이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제를할 때만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하는 것은 뭘까? 그것이 바로 빙의 신기라는 거야. 그거는 올바른 그것이 아니고 빙의 신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막 빙의도 도사가 되고신벽도 <웃음> 도사가 되어고 신기도 도사가 되고막 장난 다치은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과 무와 영과 기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만히 가질 것인가 누구자면?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새án에 있다가, 이새án에 있다가. 이렇게 다 바꾸면 안 되지, 우리는. 응? 상담하는데, 이 응. 선만 있고, 없을 만 없고, 맞으면 금방이고, 안 맞아도 금방이고, 이렇게 상담하면, 누가 그돈 주고 상담할 것이냐 누가 그것을 갖다가 기도를 할 것이냐. 교인들 있다고 믿지. 예? 교인은 있다고 믿지. 그러면, 교인만 아, 그 있다고 하면, 절대 신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신의 세계를 조금 알고 가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자,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은, 허상이다. 없다는 거더라. 생각을 해보자고요자 우리 기독교에서 뭘 합니까? 천주에서는 천주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 그치? 천주의 어머니를 뭐라 그래? 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최고의 그거는 뭘까? 우리나라는 마보합니다. 저쪽에서는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교에서는 어머니가 뭐가? 마야, 어? 마야. 어. 마야 불교이잖아 마야를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나라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 기독교는 뒤에서 가면 작동상이그 뒤에서 분파된 게 천주교에서 분파된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가 엄마가 마리아다 그죠 맞더라 마이야 그래서 우리는 엄마, 엄마 부르는 겁니다. 맞잖아. 엄마, 엄마. 애기가 태어날 때 부를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엄마. 엄마. 이거예요. 그래서 맞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아죠 불교에서는 뭘까? 마야부인 아니잖아. 마야부인. 그 다음에 우리는? 마고. 마고하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손자고 이거는 할아버지고 마야 부인은 엄마잖아. 그렇죠? 자, 마고는 할머니고 마야는 엄마고 마리아는 손자야. 그러면 이 지금까지 저가 아무리 난리 구슬치기도 이 종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여음부터 출발합니다. 천부경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보 할머니가 있는데 마보 할머니를 못쓰니 어떻게 천, 이거 불교에서는 불교가 이거 성경보다 더 앞서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불교가 성경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야엄마라고 해요 마야엄마 마야엄마가 뒤에 생기 니까 엄마를 못하잖아 그렇게 손잡기 좀 이상하잖아 딸하니까 있어 마야 딸이라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로 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여자가 되어 있는 거야, 여자. 그래서 이 무, 무는 무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역사를 쫙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영화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무녀는 신녀이고 신녀는 제사장이다. 결국은 그 제사장은 항상 여자가 제사장이 보세요. 이걸 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할머니고, 이거는 엄마고, 이거는 딸이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것이 천부경이요. 이것이 불경이요. 이것이 성경이라는거니다 이해 네. 되시죠? 내말 틀린 게있나 이거 연도도 그래요. 마고 할머니는 7000년 정도 됐고, 그때부터 한... 되고 이 마야는 어떻게? 한, 그 기원전 한 400년 정도 됐어요 400년 500년 정도 됐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기원전 한 100년 정도 됐어요 50년 예수가 50년 태어났으니 한 100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 딸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말따나 제자가 서선 자음을 낳고 어 아들이 아버지 잡으려고 하는 게요 꼬약한 요게 인간의 섭성이에요 응? 이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놨잖아 <웃음>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 보자 우리가 절대신이다 절대신은 제가 이 허상이라고 했죠 절대신은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사람이 아니다. 자, 보자. 이 종교는 절대 신을 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그게 사람이 뭐 하느님이 대신해서 보냈다 하는 건 정도 사입이란 거에요. 100% 사입이야. 우리 요시사입이 많이 봤죠? 사람을 신성화시키는 것은 100% 사입이야. 종교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다. 그것을 전달해주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 그 제자가 습관문일 뿐이고 예수일 뿐이고 마음의 태입뿐이다 자, 그러면 이 절대신은 뭘까? 첫 번째. 제일 오래된 절대신은 뭘까요? 하늘. 하늘에 있으니까 <웃음> 하느님이지. 그런데 이 하느님이 누가 가져간 거야? 그에게 가져간 거야. 자 두번째 우리는 어떻게?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인데 이왜 종교를 만들었겠나? 밥벌을 넣고 돈벌라고 <웃음> 원래는 불교에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이 마고할매가 어떻게 자, 신은 하느님이요. 불교는 어떻게 수행법이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내가 내 나름대로 하게 되게 되면 부처님니다 내가 부처님. 자가 부처님. 이게 뭐 석가무리가 한줄 아닙니까? 천문에 택도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석가무리가 그거 뭐 부, 습관물이가 뭐가 자는 아 어떻고 이런 소리 한줄 아나? 뭐 없기도 쓰러져요. 있으면전다밝지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하느님을 공양하는 것이지만 은 땅을 공양하는 것이 있어요. 하느님 속에서 바뀐 것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속에서 바뀐 종개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교예요. 해교 마음의 뜻결 뜻개. 마음의 뜻결는 하느님을 대용해서 알라신을 믿는 거야이 해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라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라 신이 하느님이에요. 이거는 유일신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하느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뭐다 그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해갖고 이 다신으로 만들어요. 신이.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신에서는 이 검성 수성 비너스부터 막막늘었잖아요 이건 다양한 신이고.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 하느님하는데 그런데 종교와 어떻게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가 종교하고 근력하고 합치지갖고 로마 제국이 타세요 그래서 결국 근력이 종교와 붙으면 무조건 나중에는 파산을 하게 돼있어요 그거는 파산을 하게 돼 그럼 종교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일반 무속인들은 어디에 믿까 이거는 저거가 전부 다 종교라니까 하늘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 천지신명이지. <웃음> 천지 그래서 제일 똑똑 하기 천지신명이에요. 자, 천지신명이네 말.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의 명이나 천지신명이에요. 아 그런데 다른 또 우리가 천지신명 하니까 또 무당 냄새가 좀 난다 해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 하늘에 어? 할배가 있다, 이래갖고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바둑 때는 할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옥강상대가 돼.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강상대가 되든, 하나님이 되든, 부처님이 되든, 이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제자가, 이것을 전파한 제자가, 어떻게, 하? 하느님은 예수요, 부처님은 석가요, 어, 핵, 알라시는 이거다. 그런데 이 천지신명은 우리가 종교 중에서도 조금 다른 종이에요 천지신명은 신앙이에요, 신앙. 천지신명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옥항상제라 이거는 이야기고, 사꾸라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옥항상제는. 이거는 이옥강 상계는 어항에 무슨 상계가 있노 없다 이 말이야 천지시면 천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속이에요. 이것이 어디는 천재라는 겁니다. 하늘에 그러면 이거는 종교이고 이거는 순상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종교의 탄생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이것을 맞춰주는가? 여러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세요. 보젝 수지사주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게 되면 유능한 아주 유능한 찬송가라서 어 세기 찬송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세기 찬송가가 아니에요. 세기 찬송가가 아니고 이 마고 할매가 마고 할매를 근본으로 해갖고 물려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곡을 보면 원곡이래요 원어 원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글이에요 한글 한국어 요푸란드그항상 설명한 게 있어요 전부 다한국이다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그래 한글인데. 이 노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응? 영국에 저어 아메리카 대륙 정복해 가지고 응? 영국에 존 뉴턴 존 뉴턴 그 목사가 응? 사제가 어떻게 이 노래가 하도 좋길래 각자 노, 노, 노, 내용은 모르겠고 응? 이걸 가지고 찬송가로 우리가 개산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찬송가로 막 알려졌죠. 수천, 수백 년 동안, 수천년 동안 나왔지. 수, 수백 년 동안. 자,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안에서 한국어를 보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스가 언제부터는 이 환족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동이족들이죠. 동이족들이 미국까지 넘어가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불러왔으니까 최소한으로 이 노래는 5천 년이 그처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떠내려왔다는 겁니다. 5천 년 동안. 그런데 이 목소리가 어떻게 한글로 돼 있는 똑같은 노래예요. 여러분들 그거도 내가 나눠 줄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오실 때는 그것도다 나눠 줄 거니 줄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가 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똑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여게 사랑과 자비가. 또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이, 노래, 이 노래 속에 보게 되게 되면 자, 스, 사랑을 베푸고 자비로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올 때는 월등하게 우리 한정에서 모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될게요. 그러면 사랑은 누가 가져갔나?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져갔고 자비는 <웃음> 부처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종교로서 믿는 것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개 남았어요 자 여기서 천부경에서 물려 줬고 천부경에서 풀게 되면 네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 했고 여기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게 되면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딱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명, 우리가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는 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봐요. 한번 물어볼까요?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것이 명상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수행은, 이거 부처님은 수행이다. 자, 이것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 세계의 정권은 어디야? 요거예 요거, 요거 순건들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저가 돈 많이 벌고 저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가 이때이고 저가 참견인거지 알죠? 천만이다말이 그래서 세계의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가 번졌을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알겠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만드는 민족인데 그런데 잘 사는 집이 형제들끼리 사업을 마야겠습니까? 못 사는 집에서 사업을 마야겠습니까? 잘 사는 집에서 마야겠지. 그런데 그중에서 서로 뒤지고 뽑고 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너무 어? 연악하니까 응? 한국이 너무 땅덩어리도 자고 연악하니까 남겨준 글이 뭔지 압니까? <웃음> 반한 개 재산을 무리준 거예요. 제일 불쌍하니까. 거기,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 네. 천부경 80안제에요. 요거 한 개, 요 천부경 요것만 하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딱 요거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해되시요 이것을 명백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때가 바뀌는 때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이런 재앙이 되지 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결정적인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언제일까요? 지축은 바로 서있고. 그건 아니에요. 그는그냥 지축은 음, 바로 서지 않고. 음, 지금 음, 어찌되냐면 이 때가 백두산이 폭발하고 후지산이 폭발하는 그 시점부터 이 세상은 확바뀌는 지축을 확 그, 그 소리 하는 거고 지금 언제 지축이 바뀌는가 근데 지금 지금 세대는 어쩌면 이 백두산이 폭발하고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을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린애들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 못볼 수도 있어요 <웃음> 여기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금 어린애들은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하고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풉니다 나중에 자 백두산이 폭발하고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겠나요? 세상이, 어떻게, 이 물질 맞는 시대가 진행하는 거예요. 물질 맞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정말이 천부경은, 한국이 먹고 살수 있는, 지금은 우리 반도체 갖고 먹고 살죠. 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갖고 묶고 사는 거 이거 하나에 뭐 갖고 묶고 사느냐? 벌써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묶고 사는 거야. 여기에 핵심이 뭐냐? 바로 명상 하두라는 거 하두. 이 하두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다 묶고 산다. 여러분데 지금 하두가 뭐냐 하자마자 나는, 나는 똑똑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내인생 네가 하두인데 하나를 주느라 어기는 소리 좀 하지 만 하두 글자도 못 풀어 갖고 그거는 하두 이야기하고 하두 준다고 하는 스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한자 한번 풀어봐라는 거 한자. 하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응? 이것이 우리는 명상하드니다왜 하도 갖고 묻고 사는지를 내리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면, 선님이 니인데 하도를 주느냐? 그거는 초등학교 주는 안 됩니다. 한자 한 번도 풀어보지도 않았내이많말 했으면 좀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도라는 것은, 이 사람 모합니다 그치? 말, 말해라는 거다. 이거는 혀설이에요. 혀로 말해라는 거다. 그렇게 혀로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중얼중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혈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을 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콩두 자, 콩, 콩그란 콩 거예요. 그렇게 우리 두뇌를 한 색으로 해. 이 콩이 돼 콩, 콩인데 두뇌는 어떻게? 이혈자요 혈, 피 혈자인. 그러면 콩에 피가 돌아다니는 것은 뭐가? 이 두뇌잖아. 그러면 어떻게 말로서 하더라는 것을 말로서 중을 중을 그리면서. 이 머리하고 소통을 해라는 거요 머리하고 소통을 해내그래서하두를 읽으면서 내 영혼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 머리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소통하는 거 그런데 이하두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것니까 우리 하느님내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명상을 하거라 이랬던 거에요. 명상을 하거라. 그럼 명상을 한번잖아 명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뭘까요? 본다는 거 알죠? 응. 응? 눈목자, 눈목자. 응? 눈목자에 이것이 어떻게? 민간머리니까 덮어놓는 거야, 덮어놓는 거야. 자, 보라. 뭐 어떻게 벗고? 덮어라는 거다. 부타리 응? 갖고 덮시 샤라. 그런데 이것을, 이리 날리자다. 발검을. 낮으니까 해가 있는 거잖아. 이게 흔하게 이것을 덮어보라는 거다. 흔한 걸 힙을 덮어보고, 어? 이걸 보라는 거다. 이것, 이것, 이게, 이게 뭐가요 이것이 육이라는 거야, 육. 육, 알지? 이 육을 명상하는 사람들이, 선생들이이 육자가 뭔지 조차도 모르이 여기 많은 육이 들어있는지 조차도 몰랐던데. 그럼 이 육이 어디 있을까? 이 앞에 있잖아, 요 천북이야. <웃음> 천부에 보게 되맨 가운데 육 하나가 있어요. 사방팔강을 해도 맨 가운데 앞에서 가더라도 맨 가운데 뒤에서 오더라도 맨 가운데 좌에서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온갖 부분으로 오더라도 맨 가운데 육이 한게딱 있어요. 이 육의 정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정체가 우주요, 진리요, 종교요, 신앙이요, 내 운명이요 이것이 다이 말이에요. 이것을 못 풀어요. 이게 그러면 눈을, 햇빛을 감, 밝으면 안 되니까, 명성할 때는. 눈을 감든지, 큼큼한 곳에서, 응? 눈을 감든지, 큼큼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진리를 보라는 거다. 아,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쵸? 아,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어떤지 아닙니까? 모르죠.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진리를 벗긴데, 그러면 이제 다시 묻는 거야. 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단말이요 그치?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하느냐 명상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보 이게 나무목자가 되어있어요 나무목이라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나무로만 생각하는거예요 나무목자이니까 군불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목자는 뿌리거리에요 근본이에요 뿌리. 그렇게 뿌리가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시체를 시체예요 근본과 시체를 우리는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다 감고 실체를 찾는데 이 실체를 내가 느끼지, 관심법이래, 관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두어서내 두뇌와 접목을 해요. 그럼 이 실체를 깨닫는 것은 누가? 내 영이다,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다. 내 두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하두라는 것은 말로서 하는 글자인데 내가 기도, 명상을 하면서 하두로서 결인데 어떻게 내가 니네 좋은 말을 하니라 이래가지고 뭐 선인들이 어떻게 니네 하두를 준대 자꾸 결자 한개 떼치고 갖고 떼주고뭐 도? 뭐도 갖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 나고하이글자도하는 해석을 못해본 거야 말주도 못 하니까 그렇게 싹 응태리로 가르쳐 왔는 거야 제가 19살 때부터 오계를 받았지만 은 이런 말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래서, 우리만은 어떻게,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 그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하나씩, 하나씩 짓고 가자는 거. 근본부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명상, 명상 하더라. 명상은 어떻게, 경, 그만들고서내 진리가 있는데, 정말로 진리가 옳은 것이 뭐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저주에 가면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어, 촛불 해갖고 이러면, 저거, 저보다 이게 세뇌된 사람이에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는 어, 대우 지, 지 쪼자라는 거지, 그지? 지 말만 맞는 거야. 넌말은면 믿지도 하고 근데 뭔가, 뭔지 옳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거요 그래서, 그냥 진리를 찾는데, 그 실체를 읽어내라는 것이고,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말로서 해라는 글자에 두뇌와 소통을 할수 있는 거. 이것이 하도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있을 우리 두뇌를 갖다 알아야 되는거에요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이 영은 어떻게? 이 무는 막 흘려주는거야 흘려주는거고 신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무라는 것은 내가 똑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소통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체가 없는거잖아 그래서, 무당이 아닌 사람, 무당은 몸주를 빌려갖고 하는 것이지만은, 무당은 몸주를 빌리지는 것이, 빌리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 영의 힘을 빌려갖고 알게 되는 거그 전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통이에요. 무당은 몸주, 신의 몸주의 힘을 빌려서 아는 것이지만은, 이 신무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영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이라고 얘기 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신은 없는데, 신은 없다, 실체가 없다 했잖아. 신통 말을 따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 허상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허주라는 거, 허주.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당의,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 종교의 길을 가고, 무요의 길을 가고 영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뭘 해야 되겠나 내그 길로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가지겠나 못 가지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도의 길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과 영통도 하고, 신통도 하고, 우리는 무통도 하는 거예요. 무통이라는 것은 몸주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통과 신통과 방통이지, 그지? 영통과 신통과 방통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탁탁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는다.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해? 이 두뇌와 있다. 두뇌와 있으면 어떻게? 하도가 필요한 것인데 하도를 하려니까 우리는 명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는 우리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의 길니다그 영통과 신통과 방통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여 대상자가 있다. 종교는 무엇 때문에 갑니까? 종교라는 것이 우리 뭐까 아, 종교에 도퇴하라고 종교 가는 건가? 우리는 그것이 지금 전부, 종교가 돈보내고돈 내놔라고, 1일조 내놔라고 하는 게 종교 아니잖아. 종교는 남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여러분들, 이 신부령을 배우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부터 먼저 배우는 거 예를 들으시죠? 내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의 힘이다. 여기는 무의 힘이 많이 있겠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과 무의 길을 가는 사람. 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 몸줄을 싣지 않고 기의 힘을 힘이 아니라 순수하게 종교의 힘을 가는 사람이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의 힘으로 가는 사람이죠. 종교 같은 종교지만, 무의 힘으로 가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수행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면서 가는 거니다 그런데 수행이 수행을 안 하고 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진짜 만만치 이은 공부를 하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공부가 안 되는데 자꾸 하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가 덜된 사람이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가는 거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명상이라는 게 거죠 명상 수행. 이것이 우리는 불교에서 대기 강조하고 있는거예요 불교가 원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수행이에요 이 종교의 길을 가기 위한 수행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이 전부 다 라는거다 세계의 종교는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남겨준거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막 전부 다 각자로 정리 안되고 각자로 막 따로따로 놀으니까 마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좀더 헷갈려 보는거예요허주갖고 진짜래서 같고 멋있었는거요자 뭐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수행이 필요한거죠 이런 수행과 기도로서 수행하는 이 크게 두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내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하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 그죠? 사람은 태어날 때는 태어났지만은 타고난 운명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는 거 똑같은 거 갖고 명상하면 되겠나그지 누구 물때나 초등학교 넣은 사람하고, 중학교 넣은 사람하고, 대학교 넣은 사람인데, 미분척분 풀으라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 넣은 사람은 미분척분 말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풀겠나못 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실제적로 종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어 하느님이 좋으면 지 혼자 따라가보면 되지. 저, 역앞에 가갖고, 하느님 따라가자고, 너무, 손잡고 가려고. 좋으면 지 혼자 가면 되지. 그치? 그거 좋은데 말라고 너까지 데리고 가노. 그치? <웃음> 자, 그래서, 이 종교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어느 날끼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닐까 그제 세월이 언제까지 이것을 깨우칠지는 모르지만 은 앞으로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태백산이, 폭, 백두산이 어, 폭발하고 후지산이 폭발하는 세계는 이 세계는 어떻게? 한국의 세계에요 새로운 한국의 세계에요 그러면 그,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때까지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이주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부가 있다 이 사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기도를 하면 좋을 것인지 이 시통이 있는 것인지 신기가 있는 것인지 뭐 몸주가 있는 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행복해져야 되잖아. 그죠? 자 행복해진데 여러가지가 행복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가 없는 돈이 만들어져서 노력을 해갖고 돈벌수 있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가 몸인데 좋은 일을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행복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가지가 다한번에다 완성을 할수 없어도 한 분야, 특징적인 분야를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아, 내가 뭐 이거 한 믿는데 해갖고 하가침에 돈도 풀고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 그거는 그 욕심일 뿐이고.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 이 공부가 뭐냐? 신법정술이라는 거다. 이것이 신법정술이 신법 점수는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고 신물정 세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방법이 신법으로 이 상담하는 것이다 신법 우리는 비록 점수를 했지만 여기서 있는 점수은그냥 자기 마음대로 찢어가지고 푹 찢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연이 되는 신의 힘을 빌려서 풀게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상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래서 신법 점수로서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행복하게 수행을 하고 행복한 종교를 만들고 행복하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양성도 하고 남인들 돕는 일도 하고 우리가 명예를 갖추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가로 가게 되면 어떤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마음을 비우라 이런 바람을 해야지 마음을 뭐 배우기는 뭘 펴? 배울 게뭐 있노? 마음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치? 그 마음이 배우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대로 표출을 해야 돼. 아, 마음 다배프고 나면 공부하는 것도 차 아프고 돈 버는 것도 차 아프고 먹는 것도 차 아프고 좀더 가면 숨 쉬는 것도 차아프면 내가 하겠노? 그렇잖아. 배우기는 뭘 펴? 우리는 욕심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 돈 버는 거 봤어요. 내가 건강에 욕심 안 하는 사람이 건강 챙기는 거 봤어요. 내가 뭔가 명예를 얻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참 웃기네, 게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욕심 짓고 다른 가집 팔아가지고, 그 뭐, 그, 저, 돈 갖고 오라는 소리가 지금 그 종교가 그런 행편이잖아. 그것을 마음을 비우라는 식으로 동납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할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욕심을 지게 되는. 욕심 없이 공부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욕심 없이 돈벌을 가겠습니까? 안 하겠지. 욕심 없는데이말아와가 있노. 아에 미래가 뭔가 있을까 싶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껏 부족한 것을 있게 만드는 그거는 가욕이지가욕은 어떻게 실패를 낳을 수 있어요 가육도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아니 목표가 지금 만큼 크지 않으면 돈을 이만큼 벌겠습니까 그제못 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릇이 이만큼 만 이만큼만 벌고 나머지 더 벌면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안돼욕심 버리는 사람 치고 얼마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 그 뭐고 저 어? 이병철 할아버지가 먼저 가갖고, 더 갈기에는 돈이 없, 돈가지고 빚을 못 갚고, 어, 자식인데 다 물려주고 나니까, 집인 저승 가서 빚을 못갚으려니까 정주의 할아버지가 더보니까 주영아, 내 이제 돈좀빌리달라 이렇게. <목소리> 형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둘다 자식인데 다 물려주고, 어, 나쁜 짓 골라가면서 다 하고 나니까, 저승 가서는 어떻게 응? 그럼 그거 알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 이는 어떻게 저승은 어떻게 가고 망자는 어떻게 가고 천도는 어떻게 하고 부천세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인데 모든 것을 다 풀어요.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하나도 없이 다풀어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이야기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상담. 여러분 이것이 제일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은 음? 이거 사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그생명만딱 갖다 대갖고 딱 풀면 이 니는 어떤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죽을 것이요 어떻게 해서 인연법을 맺어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요 이 스토리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주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문을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안 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많은 것을 풀어오면서 이것만은 내가 안 풀란다 안 풀란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경전이 다 풀리니까 이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명상도 못 가고 경전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음, 이 결과물이 되겠죠 내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또 미지의 세계에서 수천 년이 갈지 수백 년이 갈지 모르지만 허적거릴 거잖아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동안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주 같은 거뭐 상담 같은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또이야기거리로 비슷해갖고 오도될까 싶어갖고 여기는 아무나 내가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유튜브 보고 인연이 돼갖고 전화 오는 사람들 또명상과 관련돼 갖고 이게 관련해 짓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다음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겠지만은 <웃음> 이렇게 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팀 이런 사람들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마음 변하지 말고 아까 심신이라고 그랬죠 마음 변하지 말고 내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이 모자라 만큼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나가게 되면 너는 어떻까 비교하지 마요. 내 능력은 조금 더 가는 사람은 더 가고, 자기 가는 사람은 자기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만 이루어지면 될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 세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심리학, 내가 전부다 해도 술이 심리학이고, 술이 사주고, 풍수고, 막 지랄이고, 이거 다 필요없는 거야, 이거, 이 마음이야. <웃음> 근데 내가 초반전는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를 안 하겠지. 그래서 이게 오갖고, 마음이, 마음을 변화, 초심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만 오라는 겁니다. 이? 가고 허전거리고, 뭐, 가고띵가닥띵가닥 하고, 하고, 왔다 갔다 해서, 하고 정신이 막 혼을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르칠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아무 믿는 게 없으니까, 차근차근 힘들더라도, 우리는 함께 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야 될 곳이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나만이 해야 될 부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도 누구말따나, 막뭐 명상원이 생기게 되게 되면,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조경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밥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기도면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엄마, 엄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노, 그지? 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푸는 가 푸르라 한 거는 벌써, 인제 명상센터가 나름대로 나는 모르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많이 진척되어 가고 있다는 거다. 그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만들고 아, 명세자도 있으면 뭐해? 갈게 응? 하는 사람이 없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처태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갖고 가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그라 제일 많이 아니니까 가장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저야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 네, 모르면 70살인데 <웃음> 내가 가르치도 얼마나 이거라도 가르치면 이거라도 가르치고 놔고 가야 거기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돌아가겠지. 그쵸? 그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합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올바로 배워가지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또 하도록 할게요.